여드름 치료는 피부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색소침착도 생기게 하고 모공도 커지게 하고 사실 여드름이라는 거는 난것 자체가 사실 문제예요 근데 여드름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여드름 때문에 생기는 뭐 흉터라든지 색소침착이 이래가지고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드름이라는 거는 미용치료를 넘어서 질병의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염입니다. 오늘 또 설레임 피부과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여드름 고민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리고 오늘 원장님이 저만을 위한 특별한 시술을 어, 해주신다고 해서 어떤지 그것도 같이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시술을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오돌토돌한 여드름이 여기에 다 올라온 적이 있어요. 진짜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자신감도 엄청 떨어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반갑습니다 <덥하셨네. 웃음>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음. 여드름 때문에 왔어요 고질적인 여드름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우선 여드름 치료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이 될게 어떤 거냐면 피지 분비량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모든 피부에 뭐 약간 좁쌀처럼 나면 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드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여드름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면포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면포는 피지샘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여드름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피지샘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량을 준비를 해주는 그런 시술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여드름이 턱선에 있는 여드름이 계속 악화되지 않고 그쵸? 그리고 원장님 여기까지 어. 내려왔어요 지금. 어,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성인 여드름이죠 여볍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성인 여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 이후에 호발하는 걸 우리가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고 주로 아래턱이라든지 목선을 따라서 퍼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네스라는 고주파를 이용한 절염침을 모공에 침투를 해서 피지샘을 수축을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치료가 되게, 굉장히 되게 어려운 난치성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여드름을 치료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단지 치료를 한 부분에만 피지샘이 수축하기 때문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요. 염엽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건조한 피부에 성인 여드름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님 <웃음> 네, 안내도 드릴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저 지금 관리실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클렌징을 하고, 압출을 받고, 그리고 마취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켤게요. 아크네 아웃 앤 클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아그네스 시술이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피지를 잡으면서 여드름을 좀 아웃시키는 알레그로제스너필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좀 톤도 밝게 하면서 피지량을 많이 잡지 않게 하고 다운타임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XLV PD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개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네 아웃 앤 클리어 프로그램에서 아그네스가 아무래도 강력한 치료법이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4주에 한번 진행하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크기에 따라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약간 일주일 정도 약간 붉은기 때문에 불편하지 그 나머지 3주는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도 그 다음 날부터 화장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단지 약간 좀 화장을 할때좀더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말고는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진정관리를 하러 왔는데요. 마취가 잘 돼서 되게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붉은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진정하면은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일주일 후면은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진정 관리 받고 오겠습니다 저 이제 관리를 다 받고 왔는데요 어,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일주일 후부터 더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해서 좀 제가 집에 가서 경과를 좀 관찰도 하고 지켜보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돼요. <웃음>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여드름의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20대 같은 경우에는 10대처럼 뭐 성호르몬이라도 아니면 뭐 성장 호르몬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유전적인 요인들 약간 복합적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초기 치료했었을 때 여드름 흉터가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안 생기고 그래서 여드름이 낫다라고 하면 초기 치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은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짜보기도 하고 내가 관리도 해보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